2시간 후 안녕하세요. 성외과 전문의 의학 박사 정동원장입니다. 오늘 이에나씨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? 어, 일단 눈 수술과 코 수술을 했고요. 어, 눈은 절개 쌍꺼풀과 앞트임 코는 어, 기증경골을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높이는 수술을 했습니다. 어, 이, 예나 씨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그런 수술을 해주셨나요? 전체적으로는 얼굴도 작고 예쁘신 편이었고요. 쌍꺼풀도 있고 코도 높으신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어 조금 더 이제 좀 세련되게 예쁘게 교정을 원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눈재수술, 코재수술이 되었던 거고요. 저희 몽고주름 있으면 아무래도 안쪽에 쌍꺼풀이 작아지고 피부를 조금 더 절개를 해서 라인은 살짝 더 보이게 그리고 앞트임을 같이 해서 이렇게 앞쪽 절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앞트임과 절개 삼급부을 같이 했습니다. 어, 보통 여자분들은 이 코끝이 살짝 올라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직반버선 반버선, 반버선 코모양을 좋아하셔서 이제 코 끝을 조금 더 올리고 코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서 부분도 조금 교정을 하고 음... 그래서 전체적인 높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막큰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부족한 부분, 아쉬웠던 부분을 교정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뭐 관리 방법이나 뭐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가요? 이제 수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좀 피가 더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조금 차가운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머리를 조금 더 높게. 베개를 벨때 한두 개 정도 높게 베는 게 아무래도 부기가 빠지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어. 보통 눈코 수술 정도는 활동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뭐 조깅이나 산책 정도를 좀 해주시면 부기가 빨리 빠지고 훨씬 좋습니다 예나씨한테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나 뵀을 때도 음. 말씀드렸는데 어, 영상보다 실제로 봤을 때 너무 예쁘셨고 어,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자신감 있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눈코를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해 드렸는데 더 자신감 있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어,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